이거 갖고도 엄청 잘될 거니까 음. 뭐, 그때 갖고는 돼. 음. 음. 뭐참 이런 사람인데엄마를똑 떨어졌지? <목소리> 엄마 너무 예쁘다, 엄마. 엄마 화장 안 했는데? 근데 너무 예뻐. <웃음> 왜 이렇게 예쁘지? 봐봐. 봐봐. 응? <목소리> 너무 예뻐. 헉, 진짜 예쁘다. <목소리> 피부가 좋아졌나? <목소리> 어. 하자. 나는 애기 보러 올 때는 목욕 재기하고 와. 응 그렇지. 응, 머리부터 고마워. 발끝까지. 진짜. 어. 엄마 되게 애때 보여.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 응. 뭔가 응. 음. 맑아, 맑아 보이는 느낌이잖아. 세상에 때를 안탄 느낌 같은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음. 그런 맑은이 느껴졌어. 근데 내가 내년에 2022년도에 어떻게 살까? 응.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응. 첫째가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 친절하게 사자요아왜 어. 갑자기 친절했겠어 갑자기 나는 아니, 나, 나는..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무진 말이라든지.. 응. 막 그런 말은 거의 안 해. 거의 안 하지. 응. 근데 조금 더 내가 친절해지자.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도 다섞고 섞어. 친절하면 감사함, 응. 베품.. 나도 나. 응. 나도 엄마.. 내가.. 그니까, 음. 클리님이나 요즘에 그런 동기부여 이런 거 많이 보고 듣고 하면은 되게 나의 소망을 강력하게 뭐 하, 꿈꾸라고 하잖아. 그치. 나의 뭐 5년 후의 모습. 그 다음에 그걸 생각했을 때 나한테 막 강렬하게 내가 내가 몇십억 부자가 돼야지, 몇백억 부자가 돼야지 이런 건 없다? 근데 약간 이건 있어. 내가 그때 인간적으로 되게 성숙하고 싶은 거야. 그니까 러 지금의 방향은 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되게 자애로움을 갖고 싶은 거야. 뭐에 대한 는제로 그냥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는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어. 음. 조건 이 있었지. 내가 그런 그러니까, 것만 어, 난 받아야 될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게, 그게 인간이야. 인간이야. 근데 근데 음, 음. 그러면 솔직히 내가 나중에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 음, 음. 줄 때도 더 기쁨을 못 누리고. 근데 아무튼간에 나는 지금은 음. 그거야. 그리고 엄마, 무조건적인 친절이 더 돌아와. 이상하게. 그니까 그 바라고 응. 하는 건 아니지만. 응. 나, 나 요새 굉장히 감사한 게 뭔지 알아? 뭐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응. 집 살려고. 응. 진짜 내가 일주일에 500원 가서 사는 적도 있었어. 응. 진짜 그래가지고 응. 돈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전부 다다 다 갯돈을, 갯돈을 넣는 거야. 갯돈을 넣으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때는 막, 베푸는 게 아니라, 나살이도베지 아, 아. 그러다 음. 어느 순간에, 음. 이제, 너네들, 작은 엄마들이 봐주시고, 크게 고마움을 되는거죠 음. 물론 나는 대가를 줬지만, 음. 어느 날부터는, 음. 계속, 이제 명절 때, 음. 음. 한명다 챙겼잖아. 몇명몇분 챙겨드렸지, 할머니들? 할머니들 세분 계속 챙겨드리고, 음. 뭐. 근데 왜 감사함을 느껴지나? 나는 그게, 이거 갚아야 되라고 준 적이 없거든. 아, 아. 한 번도. 아. 너 나중에 꼭 갚아야 돼? 네부 무슨 신지 알아? 응. 너는 분명히 나중에 참잘될 거야. 이거 갚고도 엄청 잘될 거니까, 응. 응, 그때 갚으면 돼. 음. 응. 고창 이런 사람데엄마가똑 떨어졌지. 그리그거 말고도 굉장히 또 나는 응.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를 지나가다 보면 돈 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웃음> 그럼 나는 죽었나? 리게 속냐, 왜 이렇게 해? 속난 게 아니지. <웃음> 응? 적당한 타이밍이 없었어. 진짜 적당한 타이밍이 없었어. 근데 그게 바로 <단> 돌아 게, <웃음> <웃음> 건강, 건강하지? 어, 네. 너희들 그 잘하고, 아까름 하고 잘살수 있지? 그게 <웃음> <Optimus 웃음> 난 돌아온 것 같아. 근데 난,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 걱정할 것도 없고. 어떡한다고 뭐가 뭐가 뭐 달라질 것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맑아지는 느낌이더아 음. 진짜 맑아. 어. 너, 이거 너무 약미롭이 음. 없어. 독이 없어? 어. 그러니까 독소 빠진 거 같아. 디톡스 음. 된거 같아. 표정이야. 너. 음. 나말 좋다. 응. 표정이 디톡스가 되 응. 진짜로. 음. 근데 이게 <웃음> 아 엄마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인 줄 알아? 응. 엄마 그 표정으로 다니잖아 응. 좋은 일들만 생기고 좋은 사람들만 온다 응. 진짜 그럴 거 같아 내가 오, 올해 화두는 응. 친절하게 응. 살자아았 2021년? 어, 2022년 응. 응. 새로 다가오는 응. 해에 감사하게 간다감사다랑 대충 다 들어가 <목소리> 맞아, 나, 아, 나는... 나도... 나는 두 가지 해도 돼. 난 음. 감사함과 음. 정진, 음. 정진... 응, 음, 좋지. 한 가지 기회로 음. 정진하면 음. 내가 원하는 성장을할수 음. 있을 것 같다, 는생님 음.